저는 옷을 갈아줬습니다. 네. 네 아. 간접적으로 양피 지급을 촉진하는 그런 법이에요. 카메라요? 저는 개혁요정 김영민입니다. 화셔려고 그래도 시키지 않기. 저는 개혁요정 김영민입니다. 이건 네. 재정법이라서 아예 법을 제정을 해야 되고 어렵겠네요. 쉽지 않아요. 휠체어 뿐만 아니라 구두를 신고 다녀도 너무 편한 이에요 구두를 길이야. 신고? 네. 아. 경을 느끼고 기다리면 되겠다. <웃음> 법이 제 생각에 한 절반 이상은 통과될 것 같아요. 절반 이상.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8시 8시입니다. 그냥, 그냥 해요? 박수도 안 치고? 진짜 그냥 하는 거예요? 박수 아까 치셨어요. 아 진짜. <웃음> <웃음> 합니다. 네, 국회의원 시키신 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어쩌다 공기 반장 이미지 를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김용민 의원한테 사회 참못 본다고 했는데. 괜히 말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네요. <웃음> 다 같이 옆에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리 펴시고요, 회원님. 네. 네. 허리가 항상 접혀있는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조금 허전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일곱 분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워낙 다들 일정들이 바쁘셔서 오늘은 조촐하게 세 명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밝게 보이지 않나요?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네. 네아 <웃음> 맨날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제가 짝꿍이 입는 옷을 나가면서 있는 입고 나왔습니다 아, 네. 뭐라 어. 생각해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우리가 선정된 제안서를 제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지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각자 한번 얘기를 들어볼 텐데 박주민 의원님부터? 저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 아이디어를 채택을... 네 가지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어... 욕심쟁이인가? 우후후? 하나는 이제 양육비 관련돼서 어~ 대지급하고 국가가 그~ 양육비에 대해서 세금처럼 좀 걷는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이 계셨고 또 양육비 관련돼서 성실하게 양육비 지급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연말에 소득 관련된 정산이나 이런 거할때 뭐가 좀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양육비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부처를 한번 만났습니다 부처를 만나서 그런 아이디어가 그 실행 가능한 건지 에 대해서 쭉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근데 의외로 이제 부처에서도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본인들이 저한테 오히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욕, 욕, 욕, 욕을 아. 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것도 이런 게 재미가 없어요 <웃음> 이 기하에 이런저런 거를 좀더 해보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부처에서 이야기하는 아이디어까지 포함해서 법안을 지금 어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상당히 놀랐던 게 양육비 지급 관련된 이행률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낮아요. 여전히 40%가 이 네. 부분을 좀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부처에서도 강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과자 그 과대포장 관련된 부분은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를 좀 했었습니다. 입법조사처나 이런 걸 통해서 리서치를 쭉 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좀 모았고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안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던 분은 과대포장을 막는 그런 어떤 의미의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거기에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요거 좀 결정하는 과정이 하나 남았고 또 하나는. 이왕이면 그 표시가 제품 앞쪽에 좀 나와 있는 게 좋은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포장지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포장지를 만드는 기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이런 걸다 바꿔야 될 맞아요. 수도 있어서 비용 부분 광고 디자인이 다 바뀌고 예, 광고 디자인이 다 바뀌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조율하면 되는지 상의를 좀 해보고 아이디어를 좀 듣고 하는 그런 좀 순서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좀 빨리 조석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 차례인데요. 저는 무장의 숲길에전동일체역 급속 충전기 설치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법안 을 현장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우리나라에 얼만큼 숲길이 있는지 현황을 같이 조사를 해봤고요. 그리고 어느 부처에 해야 할지 저희도 잘 몰랐었어요. 환경부로 가야 되는 건지 산림청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복지 영역에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처간 관련해서 조금 의논을 해서 회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 자료 요청을 해서 어 우리 보좌진들과 함께 고민을 했었죠 이게 어디로 넣어야 될지 차별금지법에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복지법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 그 법제실에 지금 요청한 상태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부처 간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 다음은 김영민 의원님 어떻게 네. 진행을 하셨습니까? 저는... 개혁 요정이라고 한번더 해줘야 되는데 그죠? <웃음> 자 우리 요정님 <웃음> 그런, 그런 뾰로 그런 거지 마시고요 <웃음> 아참 죄송합니다 네, 네. <웃음> 저는 아직 없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역사 왜곡 방지법인데 아직 없는 법을 만들다 보니까 관계 부처라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관련성이 있는 단체 광복회 아 회장님을 만났고요 서대문형무소를 음 방문했습니다 오그 영상 같이 보시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회장님과 만나서 인사하고 좀 이런저런 말씀을, 얘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네 제가 지금 역사 의곡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광복회에서 이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역사의 극방지법을 만들 때 이제 광복회의 의견도 여쭙고 어떻게 하면 바른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좀 고견을 듣고 싶어서 꼭 뵙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방된 지 76년이 됐는데도 네. 그런 법이 없다는 게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네. 여기가 사실 미서 깊은 네. 우리 근현대사에서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데 맞습니다. 일제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네. 여기에 투옥을 했고 그 다음에도 친일반민족 권력들이 네. 또 민주화투쟁 응? 예. 많은 민주인사들을 투옥했던 곳이 바로 이 장소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진짜 역사 왜곡을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기를 좀 바로 세우고 하는 네. 그런 법을 만든 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회장님 요새 그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 나는 내가 그냥 선때 생각했던 거 얘기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예, 다지 예. 내일 모레 80이잖아요. 네네. 그데뭘 네? 네. 바라겠어요? 치밀 청산이라는 먹구름을 걷어내는 일을 한번 하고 싶다. 치밀들이 걷어내야 우리 민족은 활로가 펼쳐진다 이게 제가 독민들동가 후손으로서 해 마지막 일자, 이상하게. 네. 여기가 이제 감옥을 재현해 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형무소 안에 그쵸? 저렇게 전시 공간들이 있어요 물고문을 했던... 음. 아우 진짜 음. 끔찍하네요 여기는 취조시를 음. 재현한 것 같습니다 음. 음. 이게 우리 민주화운동 때도 그렇지만 네.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잠도 안 재우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을 네.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벽관 고문이랍니다. 네. 이 아주 좁은 벽에 집어넣고 고문했나봐요. 야, 이거 사람 한명 간신히 들어갈 듯한 이 좁은 곳에 들어가봐요? 네. <웃음> 저 들어가봐요? <웃음> 제가 들어가볼게요. 저렇게 저렇게 좁은 공간에다가, 오, 네, 가둬두고, 네, 저렇게 무릎을 약간 굽히게 해서. 실제로 가면 저렇게, 세, 저렇게 드,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네, 들어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은 계속 만세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지하 독방에 갇혀 계셨던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이 뭐 쉬지 않고 끝까지 만세를 목적껏 불렀던 예, 그런 것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신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고 그날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게 네.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네 후손이 없는 분들 네. 여기 이렇게 지금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좀 안타깝죠 그러네요 후손들이 마땅히 챙겨서 어디가 네. 있을 수도 있는데 못 찾은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후손이었다는 라걸 음. 알게 되면 그분들도 정말 기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후손을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후손이 자기 조상의 독립운동을 했다는 걸 모르고 서로 단절된 채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 50% 가까이 가못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이름이랑 사진을 쫙 전시해 놓고 후손을 찾습니다. 하고 있죠. 여기는 여옥사 그러니까 여성분들을 갇혀 있었던 곳이죠. 여기에 이제 유관순 열사가 이제 독립운동을 같이 하셨던 동료 한 7분 정도랑 같이 예 계셨던 곳입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요. 음. 실제로 여기 가면요, 이게 폭행과 고문의 흔적 때문에 얼굴이 부었는데 붓기 전에 원래 모습을 추정해서 원래 이런 분이었다라고 해서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 다르네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참 모습을 되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일을 음. 우리의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죠. 뭐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리고 손톱이 빠지는 고통도 나라 잃은 고통보다는 참을 수 있다. 나라 잃은 고통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게 하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라 그런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랬던 분들을 지금 후손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하지 못할 망정 이런 분들을 다시 폄훼하고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되돌리려고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장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던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보수라고 불리는 제가 볼 때는 보수가 아니라 수구이지만 저쪽 친일 세력들, 그 기득권 세력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를 할수 있게 자유를 열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도 우리 헌법상 제한 가능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거든요. 이미 엄연히 주요 선진국에서도 그런 법률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이건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표현들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역사해보고 방지법도 그런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지 못한 영역까지 나아가 버린 방종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 저나 아니면 후배 우리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후배 세대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부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 학문이 자유 이런 말을 하는데요, 반일제, 반인도주제, 반인도주의자는 인간이 인간의 길을 부정하는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유죠. 주 네. 그래서 저는 그는 학문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열심히 만들 테니까 계속 응원해 주고 시 네. 조언 주십시오. 응원, <웃음> 감사합니다. <응원으로. 응원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와 어, 잘했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열심히 갔다 오셨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발표를 서로 하면 어떨까요? 네, 그러시죠, 네. 뭐. 재미없죠? 네 재미없죠? 편집을 기가 막히게 해주실 거예요 <웃음> 사회가 너무 밋밋해요 그러죠? 네. 아, 제가 괜히 욕했습니다 네, 저거 사회가 큰일이 아니에요 반성합니다 <웃음> 재미없지만 재밌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PPT 발표 관련해서 박지민 의원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욕심쟁이 우후후 <웃음> 재미없죠? 이게 바로 의원님의 캐릭터입니다 한번 해주시죠 어, 효과음 아니었어요? 입으로 내는 거였어요? <웃음> 의원님이 한번 해보시죠 네. 욕심쟁이 제가 하라고요? <웃음> <웃음> 우후후 <웃음> 네, 박수민주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살펴보니까요, 양육비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몇번 법을 바꿨어요. 양육비 이행을 좀 강제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어, 운전면허를 박탈한다든지 출입국 관련된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근데 여전히 35.8%에 불과합니다. 여기 35.8%라는 거는 합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이행 각서를 쓴다든지 또는 이혼 소송을 통해가지고 판결문에 그 양육비 지급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분모로 하고 실제 그 중에 이제 양육비 이행하는 것을 분자로 한 비율인데 35.8%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이혼하면서 제대로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그냥 완전히 별거해 가지고 무슨 그런 합의서 작성이나 이런 게안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뭐더 비율은 낮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는 세 가지 법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먼저 양육비를 대지급. 대지급이라는 게 뭐냐면 대신 지급하는 겁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처럼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어, 양육비 이행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좀 받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그래서 그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양육비 관련돼서 공정증서. 이게 뭐냐면은 사인끼리 그냥 이렇게 쓰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받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그 근거로 삼아가지고 이행명령이 나오도록 간소화하는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촉진하는 그런 법이에요. 요세 가지 법을 한꺼번에 마련해서 이제 통과시킬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법 중에 두 번째 법이 부채에서 들고 온 아이디어예요 아 어, 이거를 이제 저희가 별도로 또 채택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같이 발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대 포장 관련된 부분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많이 받으세요? 카메라요?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아, 예, 그, 당시 고등학생들인데 <웃음> 이과자 <과적> 포장지가 좀 <웃음> 과대포장이 많이 된다 그래가지고 과자 포장지를 엮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 서 한강을 건너 행... 이랬는데 이게 여전히 시장이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또 아이디어를 이제 채택하게 된거된 거고요. 그 실제로 이렇게 과대포장이 되면은 환경 오염의 문제도 발생되고 또 소비자 기만이에요. 딱 봉투만 보고는 아 굉장히 과자가 많이 담겨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이 아이디어를 채택했고 재가류에 관련돼서는 포장 공간 비율을 20% 이하 정도로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고 이게 아 지자체별로 좀어 점검을 하는 식으로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약간 법으로 올리고 어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법을 만들려고 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은 이런 어떤 표시가 전면부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뭐냐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장 대비 내용물, 제품의 최적을 표시의 어, 기준에 내용에 포함하는 식으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과자 표기법 아 이런 이름 식으로. 좋다? 아, 정직한 네. 과자 표기법 법을 괜찮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 네. 아니 근데 저도 며칠 전에 생수 하나를 샀는데 원래 생수 겉에 보면 은 표시된 비닐로 씌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분리수거할 땐 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더라고요 아예, 아예 안 붙였어요. 아예 안 그냥 투명 그 피터백만 딱 해놓고 어. 뚜껑 위에다가만 표시가 딱 되어있네요. 어, 좋은 거 같아요, 환경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처진가는데 얘기하고 있고. 다음은. <웃음> 개혁요정, 네. 김영민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야. 네. 저는 개혁요정, 김영민입니다. 하셔요, 고그러거 그런, 그런 시키지 않기.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알겠습니다. 요. 그러니까 저는 개혁요정, 김영민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준비한 법안은 역사의곡 방지인데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3.1운동 계승법 왜 그런지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관,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3.1운동 정신이 우리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에는 3.1운동이 들어가 있는데 이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법이 없어요. 현실에. 그래서 헌법상 죽어있던 3.1운동 정신을 법에서 살려내자는 취지에서 3.1운동 계승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은 영상을 방금 보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 법안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광복회장님이랑 얘기할 때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독립운동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무수한 역사왜곡 행위가 반복되고 실제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삼일운동이 끝나지 않았고 독립이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왜곡, 일제 찬양, 일본의 역사 왜곡 행위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 건데요. 여기에 동조하는 행위들 이것들은 형사처벌하거나 이익박탈 저것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이 법의 기본 골자입니다 사실 그런데 역사요곡이나 이런 것들은 가치판단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가치판단의 영역을 법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고 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민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진실한 역사를 위한 심리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줄여서 진심이네 진심위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게 역사 왜곡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제재조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조치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경우에 법원에 갈수 있고 행정조치를 수긍하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 이런 구조를 취합니다 그래서, 진심이 위원회는 일단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안을 구성해 봤습니다. 역사학자 혹은 법적 제재를 주기 때문에 법학 전문가, 판사검사 혹은 변호사직 15년 이상, 그리고 역사고증이나 사료편찬등 연구활동이 있었던 15년 이상 근무했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9명, 위원장 1명에 상임위원 2명, 총 상임위원 3명이 있는 구조의 위원회를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이3일 운동 계승법을 다시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어 역사 왜곡 금지 행위와 일제 강점기 시대 등에 대한 찬양 행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어 위안부에 대한 잘못된 공격들 또 최근에 있었죠 그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열심히 안 살아서 지금 못 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아주 강한 역사 왜곡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동조 금지시켜야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례도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램지어 교수가 우리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시각으로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의 그 역사학자 혹은 우리나라 학자들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조하는 행동들을 취하면서 역사를 왜곡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있죠 그것 역시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진심위에서 확인하고 이익박탈이나 처벌에 대한 어떤 행정명령을 바로 할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불복한 법원을 통해서 다시 확정짓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봤습니다 혹시 이익박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 그 손해배상이죠 지금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서서 아 징벌적 손해배상을 여기에 좀 같이 집어 넣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라는 게 위자료가 주로 손해배상이 될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위자료가 되기 위해서 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정된 위자료의 3배 혹은 5배 그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한다고 라 하면 악의적인 역사 왜곡 행위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런 것과 유사한 법그법 그법 제도가 유럽에서 이미 있습니다 나치 찬양죄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들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법이, 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렵긴 음, 할것 같은데 처벌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요 기소, 기소를 소 저기서 하나 아니면...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수사기관에 그걸... 네 수사기관에 뭐, 고발하는 네, 방식이죠 아니면 수사 후뢰 우리 같이 법 조항을 하나 넣거나 개정법과 달리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정이 똑같나요? 위원회 설치도? 법안 개정처럼? 아니죠 이건 재정법이라서 아예 법을 제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재정법은 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총회 거치는 과정도 필요하고 아, 입법 과정이 험난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시간이 오래 <웃음> 네. 걸릴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박주민 의원님의 마음이 드네요 어렵겠네요 쉽지 않아요 <웃음>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쉽지 <웃음> 같이 힘, 쉽지 힘, 거 실어주시는 <웃음> 거죠 혼자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저는 무장의 숲길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무장의 숲길이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무장의 나눔길이라고 해서 예, 정식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무장의 나눔길은 밑에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 고행약자를 배려한 조성의 숲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찾던 도중에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어디냐면 인천에 있는 장하산 무장의 나눔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저희가 이거를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그 2019년도에 그 녹색 자금 지원 사업 안에 무장의 나눔길이라는 사업 분야가 있대요 네. 여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오. 실제로 그 기사를 봤더니 휠체어 뿐만 아니라 구두를 신고 다녀도 너무 편한 길이에요 네. 제일 마지막 사진 보시면 노란색 깔 보이시잖아요 저게 충전기. 실제로 전동 휠체어 충전기였던 거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 길이 얼만큼 되냐 현황을 봤더니 다만 보시면 전국으로 총 97개가 수필이 있었던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그렇죠. 저도 많네. 너무 놀랐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몰랐잖아요. 그만큼 정보를 조금 알리는 홍보가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동 휠체어 충전기가 얼마나 있냐 봤더니 97개소 중에 2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거 역시도 뭐 적은 수는 아니었는데요 근데 30%가 조금 못 미치는 어, 나름 설치는 되어 있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30%가 좀안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지금 이렇게 운영하냐 봤더니 실제로 뭐그 무장의 나눔길이라는 거 관련해서 명칭이 법으로 정해진 건 없었어요 나온 건 없었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23조 2항에 보시면 숲길의 운영과 관리라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냐 숲기를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도 한참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가능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 안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가 있거든요 조항일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살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안에 두 번째 항을 하나 더 넣어서 여기 장애인 등의 이, 이동이 편리하도록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조항을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법제실에다가 이제 조항을 문의를 한 상태고요. 의견이 이제 다시 회신을 받으면 법안을 발의하 준배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네요? 네 아, 부럽네요 <웃음>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부 차원에서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가볍게 께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급속충전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조금씩 다를 텐데요 아마 10분, 한 30분 이내에 예, 할수 있도록 핸드폰 충전도 보면 10분 정도 몇분안 되더라도 100% 충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급속 충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전하는 동안에는 그 자리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계셔야 되는 상황이 거죠? 네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면 제 생각에 충전하는 곳이 저렇게 충전기만 있으면 안 되고 네. 태양이 태양빛이 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에 햇빛이 내리쬐는데 동안... 아 장애인분들이 있을 혹은 음... 그, 그것도...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네.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어, 좋은 시설 아이디언데요? 같이 있어야 되것 약간의... 같아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같은... 저희는 이제 음... 당연히 이제 풍경을 느끼고 기다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웃음> 풍경을 느끼고 어, 필요로 할것 같아요 <웃음> 네, 비가 네네. 올 때나 햇빛이 있을 때 풍광이 좋은 데 설치해야겠다 그쵸? <웃음> 말씀하신 대로면 근데 대부분 보니까 숲길 입구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 중간에 이제 전기를 끌어 당길 데가 없으니까 산길에 많은 그 장애인들한테 여쭤봤어요 중간에 있는 게더 좋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입구에 설치된 게 어디냐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면 저 법에 들어가면 은 국가가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지자체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정해놓으면 지자체가 지켜야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 알아서 해야 되는 조항이 되겠죠. 네. 지자체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어가지고 막 이런 조항이 새로 생기면 막 힘들어해요. 국가가 좀 해주지 왜또 지자체 보고 하라 그러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저희가 뭐 조항에 예산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만들 수. 아니면 저 산림청 예산으로 아예 저 편입시켜서 국가 저 예산으로 그냥 하라고 게게 맞게 게 맞지 않겠습니까. 관리 관리를 지자체에 위탁하더라도 어, 설치 자체는 국가에서 하고. 그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자 우리 세 분의 입법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어, 다른 분들 네 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같이 함께 못해서 화면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벌써 우리 국회의원 시키신 분이 절반 넘게 촬영 진행이 된것 같아요 음... 벌써 어, 끝을 어... 보이고 있는데 그래요? 벌써? 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선생님? 법이 제 생각에 한 절반 이상은 통과될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이요? 의원님과 통과되실 것 같으세요? <웃음> 쉽지 않겠죠? 네, 쉽죠 네. 아, 저는 제법 빼고 다 통과될 것 같아요, 지금 음. 보니까 <웃음> 정당방위도 쉽지 않아요 아, 아 맞아, 요정당방위도 쉽지 않고 법사위 법이니까 저희가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법사위 의원님 꼭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곱 분 모두가 완전체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 방송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요일인데 함께 나와주신 의원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원래 무슨 요일에몇 시에 진행합니까?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예, 맞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8시입니다. 방송. 7시부터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잘한다. <웃음> 매주 목요일 8시에 시작하는데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어, 홍보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제 tv는 함께영 tv입니다. 구독자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 너무 유명하신 분들하고 하려니까 힘듭니다 제 TV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거 구독자 수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 아니 의원님들 한 1000명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구독자 수 일정 수를 넘기면 네. 그 담당 그 비서분을 휴가를 보내드리면 됩니다 추가 가시죠. 아... <웃음> 그러면 뭐온 친척분들이 다 달라붙으시는데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네. 좋대. 우리 비서가 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네, 잘 생각해. 보 네,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시키신 분 이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 지난주에 나보고 사회 재미없게 본다고 엄청 구박했지? 내가 네, 두고보자 했지 나 어떡해 <웃음> 카메라요? 내 마음 최영원이왜 박수 안 쳤어요? 안 칠래요 내가 그거 짤로 돌아가 <웃음>